이티제는 너무 피곤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내면 속 동굴을 입장합니다. 이때 속세와의 연을 잠시 끊고 자가치료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티제가 동굴 입장을 예고하는 시그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평소보다 반응이 기계적이고 영혼이 없을 때 평소와 달리 이티제의 고민이 많아지면 무의식적으로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촉은 매우 예민해서 이티제의 말행동 하나에 뭔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땐 이티제에게 혼탁각할 시간을 주고 정리되면 연락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평소보다 화가 많아지고 매사 예민할 때 보통의 이티제는 속으로 감정 표출을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근심이 많아진 이티제는 억제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감정표현이 격해지고 상대에게 화를 낼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과 논쟁에 휘말리면 아무 말 없이 동굴 프리패스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마약, 평소보다 화가 많아졌다면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대화를 종료합시다. 상, 하는 말마다 피곤해 집에 가고 싶다고 할때 보통의 이티제는 하루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피곤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이티제는 일정을 시작하자마자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를 외칩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날 때까지 병든 달에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땐 상대방이 그날 일정을 최소화하고 이티제를 생각해서 귀가시키는 배려를 해줍시다. 멀쩡해진 이티제가 그날 고마웠다고 반드시 감사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결론은 저기압 이티제를 상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생각, 회복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티제는 회복된 후 분명히 상대에게 상황 보고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청해 주시야서 겸스 헤드덕 제 e y 상 u n g s ISTJ 와 u i h o 신고하시 h i n g o h a s i 1 h a ISTJ World Membership H G20 HSI m a y n Secret Yung s i Fan y u n s Vlog ASMR Dung Total Nega G Benefit Yul Nur Leo Sued Subnader Uchuk s n Dan a r d Lul l i k H g y